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핑크 네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손을 깨끗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일은 핑크로 준비했어요 제가 한번더 바를게요 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본 누르다 이렇게 칠했고요. 여기다 이제 제가 예쁘게 한번 모양을 한번 내볼게요.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걸로 이제 손톱에다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 여기 가까이 붙이지 마시고요. 약간 띄어서. 부자. 이렇게 제가 장식을 한번 해봤어요 손에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위에다가 투명 네일을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어, 핑크 네일을 한번 오늘 예쁘게 해봤어요. 이상이었습니다.